된거야? 나 탈출해? 어? Kill him? 그를 죽이라고? 갑자기? <놀람> 아이 미친 야 <놀람> <놀람> <놀람>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r 일렛 크로니클이라는 데모 게임입니다 지금 출시 예정작들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스팀의 넥스트 페스트출품작중 하나인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요게임 뭐야, 효과음 구려 이게 지금 화장실 뭐야, 나 다리밖에 없어 사람 있어요? 오오오오아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이게 이제 화장실에서 탈출하는 방탈출 형식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한번 보자고 엔딩이 1 0 개래요 데몬데 해자야 화장실 뭐 어떻게 F 키가 상호작용 키구나 I can't live yet 화장실을 먼저 부셔야지 나갈 수 있다고? 뭔 소리야, 이게? 화장실을 부셔야된대. I lost my magic market. 내 네. 마법 마켓을 잃어버렸다고? 뭔 소리야. F키를 이용해서 물을 틀수 있어요.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물이 나오네요. 나머진 그냥 다 3D인데. 어, 근데 그래픽이 약간 네온스럽고, 괜찮아. 꽤 고급져 보여. 전선이 아옥닉! 끊어져 있어. 절연 테이프 같은 걸 구해야 하는 걸까? 쓰레기통에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빛나고 있는데요? 이게 뭐지? 제 가져가. 어? I belong in the trash. 이건 좌클릭으로 집네. 물건을 집는 건 좌클릭이고 상호작용은 FK예요. 조작감이 좀 구리긴 한데 뭐 어차피 데모니까 그렇다 치고 I belong in the trash. 나는 쓰레기통에 속해 있다. 개소리지? 어?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점프로 볼수 없어요 내부를 룩스 라 k e 아왜 이렇게 말투 하니까 빨리 지나가 이 개같은 뭐야 이거 깐깐진 거 아니야? 징징이? 중요해 보이는 말이래 이... 인간을 본 적이 있냐는데요? This man is a war criminal 전쟁 범죄자래요. 의심할 여지가 없군. 우리의 고객들을 존중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I see you r e a man of culture as well. 약간 교양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. 이걸 빨리 스캔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뭐 이거 스캔해봤자 스팀 구매 사이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? 열렸다. Better luck 오늘 잠그는 게좋겠대요 챕터 1. 아, break t o i 라는 뜻이 똥을 조진다 약간 이런 은언가 봐요. 휴지 좀 달래요. C를 누르면 울수 있다는데요. 뭔 소리야? 왜울어 여기 새거 있었는데 아이 쓰다 반거 있었는데 이, 이걸로 이나똥똥 닦아야 돼? 이거? 그만 울어! 시끄러워 떠나지 말래 응? 뭐지?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? 무섭게? 짜잔! 노출중 환자 어? 뭐 어떻게 하라고? 아니 사람이 있네? 약간 위안이 될지도 Don't show them 그들을 보여주지 말라고? Where it? 젖으세요 이걸 여기에다가 이캔왜 이래 하고 적시세요 오 이게 어디지? 이건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라는 어? 뭐가 있어, 여기. 헉!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! 그들이 보고 있어. 문이 사라졌어. 소름 끼쳐. F를 눌러서 찍을 수 있대요. 찍어봤자 사진은 안 나오네. Make him leave. 그가 떠나게 해줘. 뭔 소리? 시계가 움직이고 있네요. 그리고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? 이거 다 되기 전까지 뭔가를 해야 하는 걸까? 약간 무서워졌어요 공포 게임인가요?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카메라 아래 사진이 나왔다고? 어? 뭐야? 지금 나의 모습을 찍은 거구나 어? 시계가... 나 지금 다리밖에 없는... 어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. <웃음> <웃음> 죽었어? 엔딩이 무려 1 2개 중에 여섯 번째. 당시에는 척수에 의해서 부서졌습니다. 산산이. 아니 뭐 읽을 시간을 좀안줘 얘는. 이거 계속 만지면 감전사 하지 않을까? 그러네. 엔딩 첫 번째. 자살했습니다. <웃음> 전기를 계속 만지는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번째 시도 챕터 1부터 시작이구나 여기서 쓰다만 휴지를 줘보자 새 휴지 말고 그걸로 닦여? 안 모자라? 떠나지 말래요 나 진짜 여기서 떠나지 말고 계속 있어볼까? 옆에 남자한테 계속 노크를 해볼까? 안 되네. 나의 큼지막한 엉덩이. 하지만 상체는 없군. 이게 데모 버전이어서 지금 상체가 안 나오는데 풀 버전에서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올 거래요. 하하하하 벤 e 벤 t 줄게 있냐는데? 이거 가질래? 틀렸어? 뭐야? 오 된거야? 나 탈출해? 어? Kill him? 그를 죽이라고? 갑자기? 우클릭을 누르면 안전 핀을 뽑습니다. 아이 미친. 어? 자살하셨어요. <웃음> 아이. 씨 <웃음> yeah. 이걸로 닦아봐 강철엉덩이잖아 너할수 있어 똥 묻혀서 주자 휴지를 아예 물에 적셔서 줘보자 변기에 물이 없으니 안젖네 그냥 줘 다른 엔딩이 이 과정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엉덩이를 도찰당해버렸 이걸 보고? 내려놔야?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?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면? 사진을 줘볼까? 아이 좀. 잘 받아봐. 사진 안 줘지네? Kill him! 휴지는 왜 있는 거야? 수류탄을 줘볼까요? 그냥 생 수류탄을 줘볼까? 이걸로 벽을 부숴보래. 안죽이고 그냥 수류탄을 주니까 이걸로 벽을 부숴보래요 어? Just pretend that there is a hole and enter the void 어? 여기 들어가지네? 어? 맵을 뚫었어? 근데 막다른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어? 오! 탈출에 성공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? 데모의 끝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병맛이야? 내용이 없어 다른 엔딩도 한번 보자 다섯 번째 시도 열려라! 참깨! 왜안 열리지? 벤트 열어줘요 나 시간 없어 왜안 열려 이거? 아 사진을 봐야 되는구나 아나씨 아 이걸 줘서 열리는게 아니라 내가 사진을 보고 딴딴딴딴딴 딴딴 하고 이게 끝나면 언제 끝나 이 비친 됐어 탕 오케이 okay, 이거 다시 두드리고 이 친구에게 이걸 접읍시다 오! 어� 너의 파트너를 죽여버렸다 야, 이게 엔딩이야? 이 장소의 미스테리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네요 난또 새로운 루트가 나올 줄알아았이니 파트너 죽고 끝이야? 어? 당신의 게임 플레이에 관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언가가 데모 파일을 손상시킨 것 같대요 그짓 다시 하지 마세요 <웃음> 아, 난 멈출 수가 없어! 알았어요, 이해했습니다. 아, 난 멈출 수가 없어! 어, 미친! 자, 잘못했어요. 말 잘, 잘못했어요! 말잘때릴게요 나! 미안. 다시 해봐야지. 안 돼. 어, 이해했어요. 여기서 한번더 해보자. 경고를 무시하고. 안 돼! 그럼 이걸 줘보는 건 어때? 이쪽에다 던지는 거는 괜찮나? 찾나 보네 어 여기로 떨어지잖아 어머 밑으로 밀려나와 어? 뭐지? 무서워 뭐야 뭐야 전선이 고쳐져있어 근데 안 틀어져 엔딩 이후로 쭉 고쳐져있었다고?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줬어? 근데 왜 작동이 안되지? 모두 말했지만 보지 않았던 거야? 그렇구나 오 이대로 탈출이 가능하네 똥을 싸지 않고 그냥 화장실을 탈출했다 엔딩 엔딩 0 엔딩 1도 아니고 엔딩 0이야? 그러고 보니까 우는 키가 있었지 왜 있는 거야? 우는 게? 이거 누가 고쳤나 파트너가 근데 떠나지 말래는데 우리가 못본 엔딩이 뭐가 있지? 화장실 안에서 아 이거 시간 다 지나잖아 시간 다 지날 때까지 화장실에서 버틴기기 해보자 충분히 가능성 있거든요 이거 뭐야 변기를 내리고 싸는 줄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여기에서 계속 기다려봅시다 시간이 지나고 있긴 한 걸까? 째깍 째깍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시간이 안 흐르고 있는데요? 자잘 봐봐 지금 25분이잖아 잠시 후어 시간이 흐르고 있네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네. 계속 있자. 울면서 기다리고 있자. 야 이거 변기에 안좀 시간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좀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왜? 어이 미친. 뭐야? 어디서 나온거야 촉수가 그리고 왜 엔딩 나오지도 않아? 버그인거 같은데? 시간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촉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류탄을 던져보자 그냥 나 못참겠어 촉수가 여기서 나오잖아 자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아,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시간 지나면 화장실도 잠겨. 내칸 화장실도 잠기고,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자, 이제 수류탄을, 수류탄을 얻어서 내 변기 속에 넣고 터트려 보겠습니다. 얘가 지금 계속 난, 난, Toilet to Destroy 라고 하잖아. 똥을 조진다라는 속어도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굳이 그 속어를 지금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변기를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해봅시다. 일단 잘 기억해 둬, 나한테 시킬 걸잘 기억해 두고 일단은 내가 뭐 하기로 했냐 수류탄으로 변기 부수는 거?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. 또 다른 길로 새지 않게. 던던 라라라라라냐 변기를 쓴다. 어? 변기를 부숴서 화장실에서 강퇴당했대요. 밴당했대요. <웃음> 뭐야 이게? 어 어쨌든 엔딩 봤어. 어. 엔딩은 새로 나왔네. 새로운 엔딩 찾았고. 자 이제 뭐하라고? 옆칸 사진 찍기. 이번에 옆칸 사진 찍어보겠습니다. 자이 상태로 안찍어지는데? 애초에 이 카메라로 뭘 찍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들고 정확하게 조준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장식이야 어 필름도 안나와 저한 장이 다였어요 자 사진 찍는건 했어 이제 뭐할까 고장난 칸에 수류탄을 넣어보자고 어 어? 수류탄이 또 생기네? 오, 이거 한번 터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. 안에 터트려도 아무 의미 없어요. 세면대를 부셔보자고?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. 쓰레기통에 수류탄. 자, 시간 거의 다 됐을 때, 잽싸게 화장실을 들어가서. 이거 봐, 확실히 내가 여기 있으면 시간이 안 흘러 내가 나가자마자 문 잠길걸? 져 이거 봐, 튕겨져 나왔어요 내가 하이파이브! 예! 앙나 예! 또 뭐가 남았지? 지금 우리가 엔딩 본게 자, 대꾸 안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엔딩 0번 그리고 감전사 엔딩 1번 폭사 엔딩 2번 변기 폭파 3번 파트너 죽이기 4번 그리고 텐타클한테 조져지기 6번이고 지금 도전과제가 5번이 하나가 나왔어요 야 진짜 엔딩이 6번까지 밖에 없나봐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게 엔딩인가 본데? 뭔가 좀 의아스러운데요? 자살 엔딩 우리 봤잖아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뭐가 있을까? 아 촉수 나올 땐수류탄을 던져서 죽어보라고? 오 <웃음> 어,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? 아, 한번 해볼게요 촉수가 나올 때 촉수한테 죽느니 자살한다! 이것은 수류탄이요 안녕! 아 그러네 아, 이게 손에 쥐고 죽은 거랑 내려놓고 폭발에 휩쓸린 거랑 엔딩이 달라요 이게 촉수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폭발에 휩싸이면 엔딩 5번 나오는 거 같아요 수류탄을 던지고 폭발에 휩싸이면 엔딩 5번 나오는 거 같고 그냥 수류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 은 엔딩 2번 나오고 자 엔딩 다 봤네요 아니 엔딩을 12개 있다고 알려줘놓고 데모니까 6개만 보여준다는 건난 솔직히 납득이 안돼 어? 거든 스팀 도전 과제 엔딩이 6번까지만 있는 걸로 봐서는 6번까지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나머지 엔딩도 궁금하긴 하니까 정식 발매되면은 그때 또 구매를 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뭔가 좀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좀 엔딩을 보면서 아 내가 왜 화장실에 갇혔고 왜 여기서 촉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엔딩 찾기야. 개뜬금 없는. 그래서 조금 실망했다. 근데 이게 데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식 발매돼도 그냥 똑같은 병맛 게임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일렛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 <목소리>